주제가 버섯. 그렇죠? 이거는 은피스기니까 짧게 한 거야? 음.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응용원 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, 이거지? 두드러운 부분을 좀 살려서 이게 니트 골 그거를 활용을 한 거고. 그 다음에 형태도 이제 이 바깥에 둥근 곡선, 이 타월이 그걸 이용한 거고. 치더라도. 아, 뒤는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야 뒤 머리 같지. 이거 똑같이 해놓면 어떡하냐고. 어, 심하게 안에안 되고, 적혀서기율이안맞냐 이런 디자인, 또 포즈는 이걸로 해지마 여기가 이제 입체니까, 여기가 이제 이렇게, 이 여기도 곡, 여기 둥그니까, 여기가 곡, 니트면 곡선이 되야지 어째 부러졌다가, 이렇게 해서 이게 방향이. 뭐라고 썼냐? 시스로 불러 아. 그래서 응. 학교에 가서 하면 이것도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. 네. 응. 이거 앞에 짓게 이거냐 이거냐 먼저 어, 그, 땅이 그, 없어요자 이거는 이제 건축 꿀 모티브로 한 디자인 저기 색 디자인 색상 건축의 구조 외부 형태 기타 등등을 해서 이 디자인 소격을 오가내서 이건 이제 소재까지 해서 완성된 이 중간 거를 내가 하나 더만들려고 그랬는데. 이것도 건축 소재. 여기서는 건축물 안에 있는 이부분 그치? 지이런부분또 안에 그 건축물 안에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 형태를 이용해서 약간 모던하고전위적이고이렇게좀 우주적인 그런 디자인을 했는데. 근데 이 수영복도, 이게 강하니까, 여기다좀 암을 넣어도 돼. 이게 배색이 된, 거. 여기 배색이 됐으면, 회색, 뭐, 하얀, 그렇게 하면 균형이 많은데, 여긴 강하고, 도시칸 빈약하고, 여기다 디자인만 바꿔서 하는 복도 있고.